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마이치루하나비라 렛츠고 하나씨와 하나 하나타와 하나 하나타와 하나 나 권순영 전원우 이지윤 서명 김민규 고순과 제안수, 이찬카라또 하나 오사카세. 최지윤 서명 김미결 서명 김미결 서명 김 이제 하시는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안하면 숨을 아하는 이지윤 서명 김미결 우리 잠깐 여기 비법 알려주는 아, 영상 아, 하나만 았어 아, 이거만 찍어. 낱개 불륜, 새로 낱개 불륜지 말라고. 아, 맞아. 아, 맞아. 아. 나 꼰대 많이 줘야 돼요. 많이 들이마시고 많이 또 이제 준요여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세